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드라이버예요. 비거리 특집입니다. 최근에 드라이버로 레슨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드라이버, 조금 더 강력한 비거리, 조금 더 강력한 파워, 스피드가 아닌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에 파워를 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에 힘을 제대로 실어주려면은 임팩트 이후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임팩트 이후 동작이라는 거는 임팩트 이전에 다 결정이 나게 돼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맞고 난 이후가 결정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지 알고서 이거를 하는 거랑 모르고서 그냥 휘두르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내가 동작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내용을 알고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어떤 거냐 임팩트 이후에 Y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프로님들께 레슨을 받다보면 임팩트 이후에 팔이 쫙 뻗어져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이 팔이 뻗어질 때 클럽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기서 내가 팔이 쫙 뻗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과 클럽이 일자로 지나가면서 이런 Y자가 나오느냐 아니면 반대로 왼팔과 클럽이 일자로 이루어지면서 오른팔이 옆에서 따라오는 이런 Y자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공이 나가는게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할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팔이 일자로 쭉 펴지면서 클럽과 직선이 되면서 Y자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같은 볼이 나오게 돼요 충분한 파워 그리고 똑바른 방향성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안 떠요 공이 굉장히 낮게 나가요 그래서 공에 힘은 실리겠지만 탄도가 충분히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 힘이 앞과 위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줘야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드라이버 거리가 줄어요 토탈 거리는 많이 나올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250m가 가는데 200m 캐리에 50m 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왼팔과 클럽이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공이 훨씬 더 떠요. 똑같은 파워로 공을 쳤는데, 내가 이게 임팩트 때, 이렇게 일자로 뻗어지냐, 혹은, 이렇게, 왼팔과 일자로 뻗어지냐에 따라서, 볼 스피드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내가 클럽을, 뭐 제가 기계는 아니니까 매번 똑같은 스피드로 공을 휘두르고, 똑같은 위치에 공을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한 스피드로 휘두렀을 때, 비슷한 볼 스피드가 나와요. 근데, 볼의 탄도가 달라지면서, 런 자체가 달라지면서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내가 방금 보신 것처럼 오른팔 위주로 뻗어내게 되면은 볼스피드 충분하게 생기면서 공이 낮게 가요 내가 왼팔을 일자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y자를 만들어내면서 임팩트를 가져가게 되면은 똑같은 볼스피드에 더 많은 탄도를 낼 수가 있죠 자, 근데 나는 볼이 충분히 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y자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y자가 만들어질 때 손목이 살짝 꺾이면서 스쿠핑이 나면서 볼이 뜨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똑같이 오른팔 기준으로 일자로 뻗어져도 이렇게 뻗어지는 거랑 이렇게 뻗어지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비디오를 찍어서 보실 때 혹은 연습을 하실 때 아무리 내가 왼팔을 일자로 뻗어내려고 해도 정확하게 이 모양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오른팔 y자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오른팔과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낸다라는 모양으로 계속 팔로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이 뒤에서부터 쭉 밀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 튀어나가면서 덮어치게 되죠. 그러면은 볼은 왼쪽으로 감기거나 혹은 똑바로 가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낮게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오른팔을 일자로 만들어서 면 밀어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앞에 있는 왼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클럽과 왼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조금 더 높은 탄도와 조금 더 파워풀한 임팩트와 조금 더 정확하고 더 긴, 더 퍼치지 않는 옆에서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쭉 뿌려지는 팔로스루를 만들면서 좀더 안정된 방향으로 조금 더 높은 탄도에 좀더 파워풀한 탄도에 강한 볼을 더먼 비거리를 더 쉽게 보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임팩트 이후의 팔로스루도 어떻게 뻗어지냐에 따라서 공이 나가는 게 다르다. 똑같이 양팔이 쭉 뻗어져도 클럽이 어떤 팔과 더 일치를 하냐에 따라서 공 나가는 게 다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